가족과 함께 차를 몰고 야외로 떠나는 꿈 실제로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과 함께 주말 여행을 떠나 자연인이 됩니다. 강물 밑으로 불이 뚫려 지하철과 자동차가 다니는 꿈 지금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사업 성과가 오르게 된다. 국력이 신장되고 수출이 늘어난다. 남녀가 마음이 통해 대화의 꽃을 피운다. 강물에 차가 빠진 꿈 어떤 일이나 소원의 결과가 큰 기업체에 흡수되거나 억압받게 됩니다. 걸어다니거나 서고 앉으며 차를 탄 상대방의 뒷모습을 보는 꿈. 자신의 일이나 의사에 잘 따라 주고 복종할 사람과 상관하게 됩니다. 고장이나 사고로 인해서 차가 멈춘 꿈. 어떤 계획한 일이나 모임 등이 좌절됩니다 관모나 갓을 쓰고 화려한 마차나 고급 승용차에 올라타는 꿈. 직장이나 지위 사업, 주거 등의 변동이 있거나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광석을 차에 실어 운반하는 꿈. 생산, 온수, 수송 등의 수출길이 트이겠습니다. 새 살림살이를 꾸미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죽거나 다친 것을 본꿈 자기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평범 이상의 일이 생기게 됩니다. 구리 동판을 자동차에 가득 싣는 꿈 유통, 출판, 수출업 등에 투자하여 사업 성과를 올리게 된다. 횡재소가 있다. 골속으로 자동차가 들락날락 하는 꿈 일거리가 많아 분주다사하다. 기분이 상쾌해지고 일이 잘 풀린다. 기분이 좋아 자가용을 운전하는 꿈 어떤 기업체의 지휘권이나 경영권을 갖게 되며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길에 파놓은 함정을 뛰어넘거나 차를 탄채 뛰어넘는 꿈. 본인이 처했던 어려운 여건들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다. 남의 차를 타고 있는 꿈. 그 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 당신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람임을 상징합니다. 똥차가 전답에 똥 오줌을 쏟아내는 꿈. 똥차가 아니라 술에 지게, 바가지 등으로라도 본인의 전답에 붙는 것은 재물이 굴러들어올 매우 좋은 수의 꿈입니다. 많을수록 좋은 길몽입니다. 마주오던 자동차와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꿈. 사업이나 어떠한 일을 하다가 상대방과 분쟁이 일어나 큰 싸움을 하는 듯 사고, 시비, 소송 등을 암시. 맑은 무리로 자동차를 타고 달리는 꿈. 정신과 마음이 상쾌하고 마음먹은 대로 소화성 취하게 된다. 되게하다 면허가 없어도 차를 운전할 수 있는 꿈. 이미 자유롭게 성적 욕망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을 차에 가득 싣는 꿈. 유통 및무역업에 투자하여 엄청난 사업 발전을 가져다 주고 부자가 됩니다. 행재 재물, 돈, 물품, 식복 등으로 재수 대통하게 됩니다. 밀가만이를 자동차에 가득 싣는 꿈 자사의 상품을 외국 시장에 수출하거나 무역 관계로 물품을 반출 반입하게 된다.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풍요롭게 되는 길몽입니다. 방위 건물, 동물, 나무, 자동차 등에 치이는 꿈 어떤 기관이나 세력 단체에 의해서 일거리나 사업이 성취됨을 암시한다. 불나는 자동차를 보는 꿈. 자동차에 불이 붙는 꿈은 자신의 꿈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자기 자신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불은 신성함이지요. 자기 자신에게 신성한 기운이 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강한 운이 기대가 됩니다. 비행 자동차가 공중에서 폭파되는 꿈. 한줌의 흙으로 지구에 원대 복귀하게 된다. 사고, 질병, 실패 등이 있다. 비행 자동차가 정류장에서 손님을 승하차시키는 꿈. 관광. 무역, 유통, 운수, 수송업 등에 관한 것과 본사에서 지점지사로 인원 배치 및 물량 공급을 하게 된다. 계급, 분배, 봉사, 무역 등이 있다. 사과를 자동차에 가득 싣고 달리는 꿈. 생산, 농업, 무역, 유통, 가공업 등에 투자하여 국내 시장과 외국 시장에 수출해야 된다. 경제순환, 유통구조 활성화, 상거래, 분주다서 등이 있다. 소방차나 구급차가 보이는 꿈. 실제로 죄에나 우연 돌발적인 사건에 관한 인명구제를 암시합니다. 승용차 여러 대중한 대만 사람이 타고 나머지는 빈 차로 있는 꿈. 자신이 여러 회사에 부탁한 일이 한 회사에서만 성사됩니다. 아는 사람에게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를 얻는 꿈. 실제로 생활필수품이나 자동차를 구입하여 이상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 애인과 더불어 차를 타고 드라이브 하는 꿈. 실제 애인이 쓰시면 혼담이 오가고 결혼생활이 원만해지겠습니다. 일거리의 상징이면 일해지는 과정의 순조로움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 대의 자가용이 자기 집 마당에 정차되어 있는 꿈 본인이 하려는 사업에 좋은 협조자가 많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운전수가 차에 실은 짐을 부리는 꿈 많은 일거리로 인하여 분주다사하게 됩니다. 생산, 직업, 수출입 등이 있겠습니다. 자동차 뒷좌석에 의기가 오는 꿈 하루 온종일 남광 알다툼이 생기고 구설수로 망시를 당하게 된다. 자동차 문에 부딪혀 담벽이 무너지는 꿈 어떤 유력자가 나서서 자신의 사업 방도에 활료를 제공해준다. 자동차 사고 나는 꿈 사고가 나는 꿈을 꾸고 일어나면 찝찝하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여러 사고는 흉몽으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자기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꿈은 순조롭게 진행되던 일이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로 인하여 중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으나 부상이 나지 않는 꿈 자동차 사고가 났으나 부상이 나지 않는 꿈은 현재 안고 있는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차 사고를 일으키는 꿈. 자동차 사고를 일으키는 꿈은 현재 안고 있는 불안감이나 위기감에 대한 심리 작용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그런 상황에서 계속 달리고 있는 자동차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부하가 많이 걸려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는 꿈. 가정이나 직장에서 한 식구들이 언성을 높이고 싸움을 하게 된다. 자동차 운반차에 많은 차량을 싣는 꿈. 자사의 상품을 국내의 시장에 출하하여 영업 실적을 올린다. 자동차가 사고나서 뒤집히는 꿈 꿈속에서 차가 뒤집어지거나 굴러 사고가 크게 나는 것을 보았다면 자신의 능력이나 수단이 장애에 부딪혀 실망하게 될 일이 생길 것이다. 결혼생활에 회의를 가지게 되거나 직장일의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등 실패감을 맛볼 것을 암시한 꿈이다. 자동차가 지막히나 방안에 서 있는 꿈 현실에서의 자동차는 타고 다닐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꿈속에서의 자동차는 사업체나 가정, 단체 등을 상징한다. 자동차가 집안에 들어와 서있는 꿈은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집으로 혼담이 들어오거나 집안에 초상날 일이 생기게 되거나 일을 도와줄 귀인이 나타나거나 직장이나 단체에서 자신의 일에 반대하는 사람이나 제동을 거는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을 암시한 꿈이다. 자동차로 꽉 막힌 구을 뚫고 손살같이 내달리는 꿈 10년 묵은 체진이 쑥 내려가듯 오랫동안 쌓인 일들이 순리적으로 술술 잘 풀린다. 기사회생 문제 해결 계약, 합의, 소화성취 등의 기준이다 자동차로 시골길을 달리는 꿈 시내를 달리는 꿈과는 반대로 자신이 행한 착한 일 좋은 일을 보고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게 된다. 자동차를 꽃밭으로 몰고 가는 꿈 문화예술의 공간에서 심신을 즐겁게 하거나 파티, 여행, 감상할 일이 있음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바퀴에 펑크가 나는 꿈 연구와 일을 하다가 중단되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 사고, 실패수가 있다. 자동차를 몰고 노래를 부르며 달리는 꿈 마음이 날아갈 듯 상쾌하고 저절로 흥이 나게 된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자동차를 몰고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꿈 현재 몸담고 있던 자리에서 승진하여 영예를 얻게 된다. 합격, 당선이 있다. 자동차를 몰다가 소복한 여자가 무단횡단하는 것을 본꿈 머지않아 교통사고가 일어나거나 죽을 고비를 맞게 될 것이며 재난이나 사고, 실패, 우한 등을 암시 자동차를 사는 꿈 일에 나쁜 평가를 받는다. 자동차를 세차하는 꿈. 수신제가 하고 거듭 태어나 참된 인간상이 되어 사회에 봉사한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꿈. 꿈속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꿈은 자신의 일을 잘 처리하고 능숙하게 운영해 나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다. 자동차가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꿈을 꾸었다면 가까운 미래에 큰 기업체를 운영하게 되거나 단체에서 그곳을 이끌어갈 대표로 추대되는 일이 생길 것을 암시한 꿈이다. 자동차를 잃어버리는 꿈. 실제로 물건과 자동차를 도난당하거나 각종 사고로 인해 근심 걱정이 생긴다. 자동차를 타고 경적을 울리며 신나게 달리는 꿈 하루 온종일 기분이 상쾌하고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기게 된다. 기분 전환을 한다. 자동차를 타고 골목길을 날쌔게 해집고 다니는 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재능을 한껏 발휘하여 대중 앞에 과시한다. 자동차를 타고 꽃밭으로 달리는 꿈 실제로 아름답고 환희가 넘치는 문예예술의 광장으로 몸과 마음을 던져 꽃밭을 낚는다. 파티, 경사스러운 잔치, 공연, 감상, 여행, 단꿈 등을 꾼다. 자동차를 타고 모래 자갈밭을 통과하여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꿈. 온갖 모진 고생 끝에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못다한 일을 최선을 다하여 전진하게 된다. 강력한 추진력, 산전수전, 인내 등이 있다. 자동차를 타고 시내를 드라이브하는 꿈. 자칫 부주의하면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게 된다. 자동차를 타고 한도 끝도 없이 달리는 꿈. 모든 일에도가 지나치면 불운이 다가와 질병과 죽음에 이르게 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동차에 꽁치 괴짝을 가득 씻고 있는 꿈. 지금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부자가 된다. 재물, 돈, 물품, 식품, 선물, 행재 등이 있다. 자동차에 전조등을 켜고 고속도로로 질주하는 꿈. 본인이 하라는 일들이 어떤 일이든 신속하고 정확히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꿈을 꾼 본인에게 재수대통이 있겠습니다. 자신의 차가 불을 타는 꿈. 그 차로 인하여 사업이 발전하겠습니다.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수렁에 빠지는 꿈. 진행 중인 사업이 자금난이나 운영난에 빠져 힘들게 되겠습니다. 자신이 자동차 기사가 되어 운전을 한 꿈. 자신이 지휘자나 책임자 또는 사업 경영자 등이 됨. 자신이 자동차나 바위 등 치명타를 줄수 있는 물건에 치이는 꿈. 정부기관이나 단체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여겨졌던 사업이 성공하게 됨. 자신이 차에 치어 죽는 꿈. 기물꾼 본인의 사업. 작품, 소원 등이 어떤 기관이나 권력자에 의해 성취될 길몽입니다. 자신이 탄 배나 차가 다른 것과 충돌하는 꿈 현재 근무하는 직장, 기관, 가정에서 이로운 변화가 오겠습니다. 정반대로 교통사고 등의 돌발 사태로 신변의 위험이 오거나 수표의 부도, 갑작스런 재난을 만나게 된다. 주의하시지 않으면 큰 애군이 닥치게 됩니다. 자신이 탄 차가 사람을 치어 죽이는 꿈 사업체, 직장 또는 협조자에 의해 너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일을 성사시키게 됩니다. 작은 차를 몰고 시장 골목을 누비는 꿈 가다롭고 세세한 업무량이 많아 골치를 썩게 되겠습니다. 꿈을 꾼 본인은 분주다사하게 되겠습니다. 잘 달리던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멈춘 꿈 평소 잘해오던 일에 답답한 문제가 생김 전철이나 자동차 안에 광고물이 부착되어 있는 꿈 실제로 교통수단을 통한 선전광고로 자사의 상업성과 개인의 인기를 대중속에 침투시켜 문중심리를 움직인다. 죄인이 수레나 차량에 실려 호송되는 것을 보는 꿈. 말썽과 손실이 발생되고 시비에 부딪히는 액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중도에서 차를 타는 꿈. 취직 단체에 가입 등의 이벤트 있겠습니다. 집안 가득하게 차들이 주차해 있는 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꾸는 꿈으로 기대를 해봐도 좋은 꿈이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협조자가 많이 나타나 사업이 번창하고 재물이 늘어나게 된다. 주차한 차들이 정렬이 잘 되어 있으면 하는 일이 순조롭게 잘될 것입니다. 집안 식구가 자동차 사고를 당하는 꿈 집안에 시끄러운 말썽이 생기고 장애가 발생하여 곤란을 겪게 되고 어려움이 있을 진척차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꿈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업체에 청탁하거나 시비에 휘말리게 됩니다. 차가 강물에 떠내려가 사라지는 꿈 어떤 강대 세력에 의해 사업 기반을 잃게 됩니다. 차가 고장 나서 못 가는 꿈 계획한 일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으며 건강도 좋지 않다. 매사에 성급하게 처리하지 말고 여유를 가져야 한다. 차가 달리는 도중에 바퀴가 빠지거나 잘 돌아가지 않는 꿈 본인이 하시는 일에 방해가 생겨 곤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가정은 물론 사업이 도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되베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차가 도로에서 견인당하는 꿈 어떤 일에 강자에게 눌려 사기가 죽고 주눅이 들어 맥을 못 추게 되겠습니다. 차가 뒤집히거나 절벽에서 구르는 꿈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좌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는 친구, 연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꾼본인은곧 인간 불신의 괴로움을 맛보겠습니다. 하던 일이 급속히 몰락하고 경영하는 일에 부두이기 등이 따르고 파탄에 이를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변을 조심하세요. 꿈속에서 혼자서 운전하고 가다가 떨어지면 남으로 인한 금전적 타격을 받게 됩니다. 차가 밖으로 향해 있는 꿈 자기의 일이 계획성 있게 조속히 잘 추진된다는 길몽입니다. 차가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꿈 본인이 하는 일의 진행이 순조롭지 못하고 난관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차가 전복되는 꿈 사업, 소원, 결혼 등이 좌절될 수 있습니다. 꿈에서 차가 아래로 굴렀다면 사업에 실패하게 될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산화바위에 깔려 죽은 시체에 관한 꿈 어떤 기관에서 성취된 일거리의 표상을 본인의 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차량바퀴에 펑크가 나서 고친 꿈.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일 혹은 사업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게 됩니다. 차량을 탄채 본인 집으로 들어온 사람을 본 꿈. 어떤 단체 혹은 기업의 대표자가 꿈을 꾼 본인과 어떠한 일로 타협하려 하게 됩니다. 차량이 가버려서 승차하지 못한 꿈. 본인의 취직, 입학, 현상 모집 등에서 탈락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차를 도중에서 탄 꿈. 새로운 직장에 취업이 되거나 어떤 단체에 신규 가입하게 될 일이 생깁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벼랑간 물체가 나타나 브레이크를 밟고 멈추는 꿈 실제로 순간 실수로 엄청난 사고가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차를 몰고 노래를 부르며 달리는 꿈곧 마음이 날아갈 듯 상쾌하고 저절로 흥이 나게 됩니다. 꿈을 꾼 본인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습니다. 차를 운전하고 있는 꿈 자신의 운명이나 감정을 조절하고 있거나 조절하고 싶어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 꿈 어떤 회사의 대표가 꿈을 꾼 본인과 여러가지의 일로 타협하게 될 것입니다. 차만 쳐다보고 결국 타지 않은 꿈 청탁기관, 업무, 일, 사업, 혼남자의 내부사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볼 일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차 안을 들여다보고 타지 않는 꿈 청탁한 기관이나 청원자가 내부사정, 가문이나 내력 등을 알아보고 인연을 맺지 않게 됩니다. 차의 송장을 싣고 달린 꿈 본인 차량의 성장을 싣고 달렸다면 상당히 오랫동안 재물운이 트이게 된다는 좋은 길몽입니다. 차에 치여 죽었다가 살아나는 꿈 하루 온종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끝내 몸부림을 치다가 꿈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부서일생으로 죽음을 뿌리친 오뚜기 인생이 되겠습니다. 차에 휘반유를 넣는 꿈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자금을 많이 투자하게 됩니다. 철기를 여러 개 지나거나 기차 밑에 지나간 꿈 본인이 처음 어려운 난관을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가게 됩니다. 출발 시간을 대학실에서 무료하게 기다린 꿈. 본인 계획한 일이 어떤 기관이나 회사에 의해서 보류되거나 장기간 동안 기다리게 될수 있습니다. 큰 감을 차에 싣고 나르는 꿈. 출판된 책을 시판할 것을 예시한 꿈입니다. 터널 속으로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는 꿈. 일거리가 갑자기 늘어 분주하게 되거나 일이 잘 풀려 기분이 상쾌해짐. 황금 덩어리를 자동차에 가득 싣고 집으로 돌아오는 꿈. 타고난 자신의 복만큼 돈벼락을 맞게 된다. 뜻밖에 행지수가 있다. 자동차 꿈해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